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야외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도다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붙들리, 너와 함께 하리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 되시며 내가 피할 피난처시라. 자비하신 주. 신주 보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신 주 진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